응?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건잘 아, 아, 요 아, 아, 아, 엄마가 달 아, 면 아, 나 아, 아, 먹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을때 지금 자기 뭘까 하나 아, 아, 고있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가, 저거, 이제, 저게 좀 작아지고 모양이, 통장 응. 모양이 더 이상 아니게 되면은, 응. 그리고또 다른 게 있는 게 보이면은, 응. 응. 그러면 주고 새거 받아요. 어 그러면그러면 그런 다른 거 다, 아, 는 거네. 뭐, <웃음> 이 음. 음. 괜찮아. 응? 음? 유민아, 유민아, 야, 아, 유민아, 아, 시금 <웃음> 왜? 눈치 보네, 응? 네? 말 눈치를 봐? 예. 네. 맛있죠? 네. 감기로 또 계속 고생했어서 네. 네. 음. 지금도 계속 콧물을 계속 음. 나들들었다 지금 토마티스 가면서 찬바람을 쐈잖아요. 음. 그러면 또 콧물이 나오고. 음. 네. 그전처럼 줄줄 흐르는 정도는 음. 아니고 노란 코도 아니고. 음. 콧물은, 네, 콧물은 뭐... 날씨가 추워서 잠깐만서나는거 아, 아, 아, 아, 네. 네. 음. 그리고 그 산화막을 하신보경후에 변비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음. 서변을 음. 울지 않으면서 음. 잘 가요. 음, 음, 음. 네. 콧물도 흘리고 그리고 뭐. 컨디션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점액변 나오는 것도 해결돼요? 네점액변도 이제 네. 안 네. 나오고 네. 그래, 그러고 나면서 네. 컨디션이 네. 좀더올라요 네. 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제. 네. 근데 음. 이제 지난번 때는 음. 분노 발작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음. 약가 얌전해진 느낌이었는데 음. 그게 다시 또 늘어났어요. 음. <웃음> 음. 그래, 그래갖고 수면장에도 음. 좀, 음. 좀 효과 막혀서 그런 것 음. 같긴 한데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좀기분 음. 좋을 땐 되게 싶다 싶 좋고 그래서 감정기복이 뭔가 널뛰기 음. 하듯이 음. 너뛰어요 음. 음. <웃음> 음. 그리고 그래요. 기분 나쁠 때는 집요하게 엄마 엄마 좀 보세요 막 이제 또 절대로 눈 맞추시고 음. 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기분이 좋으니까 눈 맞춤이 또 괜찮고 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음. 전반적으로 인지도 올라오고 상호작용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음. 수용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애기가 음.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음. 들고요 근데 이제 기복이 있고 이제 그리고 뭐 안, 음, 음. 안 좋을 때는 정말 상부작용이안 돼서 음, 음. 선생님 플로어 타임 하는 음. 그 오전 시간에 플로어 타임을 하니까 음. 오전 시간이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은 한달 전이 더방이 음. 좋고 지금은 약간 수업하기 약간 힘들다. 음. 오늘 저녁 시간에 만울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아, 네. 변화된 점은 수영 어가많진가 해서 이제 주세요 오세요 음. 가자 뭐, 목욕하자 뭐 이런 음. 것들 맘마 먹자 안 돼요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이해를 하는,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주세요가 14, 14주차에 이제 처음, 음. 처음 음. 달라그랬을때 주는 걸 음. 처음 했거든요 음. 그래서 먹을 거나 뭐 좋아하는 장난감도 음. 잘 주고요. 음. 그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때안 돼, 안 돼서 음. 짜증이 나고 있을 때 엄마가 음. 해줄게 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음. 생각해보고 주고, 예, 음. 네, 그,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안 되면 가지고 오더라, 오기도 하고요. 음. 자주 가지고 음. 와요. 음. 네. 음. 그리고 놀이 하기도 뭔가 주고받기가 약간 되는 느낌이라서 엄마한테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자기가 얼굴에 갖다 줬던 장난감을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갖다 대고 이런, 이런 상호작용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리고 의문문을 좀 이해하는 느낌. 시계 어디 있어요? 이러면 시계를 쳐다보거나 음. 가리키거나 음. 가리키는 것보다는 쳐다보기만 하는 게더 음. 많긴 한데 가끔은 포인트를 해요. 음. 그리고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엄마 쳐다보고 할머니 음. 어디 있어요? 할머니 음. 쳐다보고 음. 어쨌든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이러면 딱 할머니 흔들 때도 있어요. 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거 뭐 며칠 전인데 음. 유민이 토끼 엄마 주세요. 음. 그랬더니 발 발치에 떨어진 토끼를 주워가지고 음. 엄마를 갖다 주더라고요. 음. 아, 그죠 말기 알아보는 건 무지 많이 네 무지 많이 들었어요. 엄청 늘어서 응, 그 예. 목욕, 목욕하러 가자 이러면은 응. 이제 옷을 벗는다는 것도 응, 이해하고 응, 자기가 응. 다 벗고 나서 응. 그뭐 화장실, 그 응. 목욕, 욕실에 가서 응. 자기 본인이 문 열려고 응. 그러고 그쵸. 그런 것들. 응. 아. 그리고 응. 이제, 음, 상호작용이. 응. 엄마가 자신한테 관심을 안, 안 주고 응. 남편은 아빠랑 대화하고 응. 있으니까 응. 얘, 얘가 뭐 밖을 가 포인팅하면서 반짝반짝을 하면서 날 쳐다보는 데가 땀데로 보고 있었나봐요. 응. 땀을 내면서 자기 <웃음> <웃음> 보라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본인한테 관심 유도를 하고 응. 네. 그리고 또 응. 이제 눈치 아까 처럼 눈치보는 응. 응. 그런 게 많이 들어서 네, 예언이 방에서 예언이가 먹다가 남긴 분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몰래 먹다가 엄마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말안 하고 한번예언이 어, 우유 남는 거 먹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씨 뭐, 웃으면서 다시 먹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눈웃음 막 치면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눈 혼내면 또울 거예요 이제는. 그쵸. 그래. 혼내는그안대나 하지만 뭐, 뭐 네.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그해서 네. 엉엉 네. 울어요. 네. 그래서 네. 얘한테 이제 혼 음. 뭔가 안 된다는 음. 금지 음. 말을 네. 못해요. 우리 집에서 안 된다는 말은 지금 금지. <웃음> 딸지도안 된다 그러면 같이 막 울어가지고 그렇죠. 네, 막울어버려고 음, <웃음> 음.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서. 아, 네. 엄마한테 뭔가 많이 가지고 와요. 음. 잘 가지고 와서 음. 그뭐 자동차 가뭐 소방차 그림 가지고 오면 내가 소방차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는 것들 컵들, 아, 컵이나 냄비나 음. 뭐 포크 음. 숟가락 그전에는 얘, 얘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나 딱 어, <웃음> 자동차 종류밖에 없었는데 숫자랑 자동차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포크, 숟가락, 음. 뭐 음, 다양한 네, 물건을, 그런 다양한 물, 물건들 음. 카드를 한참 들고 다니고 뭐 감자뭐 음.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음. 그리고 발견하면은 음. 전 음. 많이 들고 와요. 음. 그리고 그러고 이제 책읽기 할때 포인팅이 정말 많이 늘어서 그 전에는 책을 책장 넘기거나 조작하는 것의 반복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한 페이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다 포인팅을 해요. 자, 뭐 자동차 장난감 뭐 이런거나 뭐 원형 풍선 그리고 뭐 당근 오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거 아는 거라 이거를 그러니까. 오이, 남매카드를 한참 들고 다닌 다음에는, 음, 책에 있는 오이 막 이렇게 포인팅 음, 하면서 그죠. 자기가 안다는. 아, 음, 음, 음, 그래서요. 네, 그리고 자기 가 음, 아는 삶을 샴푸 음, 포인팅 하면서 아는 을 하고요. 음, 그리고 그저께부터 이거, 아바바바 음, 음, 이거 따라해요 이것도, 소리 내면서. 네, 소리 내면서. 네. 그 전에는, 이거는 했어요. 내가, 아하지만 웃으면은, 웃으면서. 이거는 하기는 얼굴 을 이렇게 때리는 건 음, 하긴 했는데 음. 이제 소리 내면 나와와와 네. 하는 거를 인디 안당 노래 인디 암 그거는 처음 3회 전부터 따라하고 요즘에는 와와와와 어어와와와 와. 그러니까 그러네 와와와 와. 금방 먹어네 그렇지 아와와 와. 그어 금방 따라하네 이거 음. 이거 따라하는 걸좀좋아해서하잖요 <목소리> 음. 어, 선생님 이제 그렇죠. 안경이라고 그렇죠. 안경, 그렇죠. 안경. 어, 안경 씌우는 씌워, 안경 쓰는 동작을 어. 이렇게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다 쓰는 다 두뇌다. 주민 층에 있는 <목소리> 어, <목소리> 곰돌이가 안경 쓰고 있어. 그거하고 이렇게 두뇌다. 그래서 아우 <목소리> 아라라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율동 동작 따라 하는 게 늘어나서, 음. <웃음> 플로타인그 2에서 뭐 20분씩 음. 뭐 음악 활동, 모방 활동, 뭐 이런 거 하라고 어, 네, 네. 해서, 제가, 쟤랑 춤추는 시간을 음. 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정말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뭐, 과하게 막, 포키포키 어. 노래 어. 부르면서 음. 막 춤추면은, 음. 그 호키포키 동작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어설프게나 따라해요, 어, 따라해요. 어. 기분 좋을 때, 안 좋으면 은 전혀 안 해. 까칠라이야 <웃음> 어. 그랬다. 음. 그. 저 말한 는데 그렇지. 어. 그리고 이제. 어. 계속 요 반짝반짝을 응.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 응. 반짝반짝을 한 가지를 더 알려줬어요. 응. 그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동작을 응. 같이 쓰면은 그거는 어. 어. 사, 응. 그, 그 동일한국, 상 동일행동 상동행동이 아니라고 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을 요 반짝반짝을 바르셨더니 응. 번갈아서 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치? 내가 반짝반짝을 하는 게 조명, 해해 응. 해 그림, 달별뭐 그런 그치? 신호등 그림을 뭐 뭔가 반짝거리는 그러지, 것들. 붓빛에 네, 대한 네, 네. 표현하는. 상동행동 네. 아니야. 네. 네. 상동행동이 <웃음> 아니고, 네. 네. 동작곡데 네. 네. 네. 네. 그걸 많이 해서, 음. 요즘에 아. 요거랑 요거랑 번갈아가면서 음. 사용하면서 반짝반짝을 음.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제스처가 음.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음. 음. 여보세요?도 좋아하고요. 음. 여보세요? 음. 유민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해. 안할 거야. <웃음> 지금, 지금 저기 여보세요 하니까 저, 저기 지금 촬영하는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네, 핸드폰이나 네. 리모컨이나 네. 계산기, 네. 숫자가 있는 네. 것들은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네. 그고 보면은 받는 여보세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웃음> 위 여보세요 하고 네. 그리고 자전거 그림을 봐도 여보세요로 하는데 그래? 그 자전, 그래? 제가 자전거 음. 그림을 보면은 그 자전거 노래를 불러줘요. 음. 따르릉, 따르릉, 시켜내세요는데그 음. 음. 따르릉 소리가 여보세요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웃음> 그림을 보면 자동으로 그것도 여보세요인데 음. 그, 그 자전거 음. 노래가 따르릉이니까 그래, 그래. 오개념 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그, 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오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림에서 음. 연상되는 소리가 있고 음. 소리에서 여보세요가 음. 이렇게 두, 두 단계로 해서 음. 연상을 해서 여보세요를 하는 거니까 음. 자동차 그림 보고 자전거 그림을 보고 여보세요를 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요 음. 그리고 유민이, 유민이 어디 있어요? 한 요즘에 이제 자바러의 엄마를 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엄마, 음. 유민이 이, 이렇게 유민이 음. 가슴을 이렇게 쫙 음. 펼치면서 유민이. 어, 그렇지. 유민이야. 그, 그, 그래서 유민이 어디있어요 그럴 때 네, 어. 이러거나 이러거나. 아, 어, 그래? <웃음> 네, 거에 있어요. 그래서 자, 자기를 가리키는 음. 유민이. 그렇구나. 그리고 동그란 물건을 보면은 벽이나 뭐 이렇게 음. 책이나 이렇 동그랗게 음.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하고 또 숫자, 숫자들을 보면은 음. 이거를 이렇게. 음. <웃음> 요즘에 택시를 많이 타니까 음. 택시 타고 다니다가 아파트에 숫자가 있거나 뭐 숫자는 어디나 있었냐요포인트하고 1, 1, 2, 2, 2 이러고 그러면 산이야, 사야 가르쳐는데그다음 음. 음. 이게 안되면 이거예요 음.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어쨌든 숫자를 보면은 음. 손가락으로 네. 요거를 하고요 음. 음. 소리는 이제 저한테 음머, 음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엄마, 엄마, 뭐 이러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음. 정말 많이 하고, 특히 뭔가 요구하거나 안 하라 그럴 때 정말 많이 하고. 울. 어, 지난번에는 얘가 다른 음. 센터에서 수업하고 있다가 음. 이제 딱, 울면서 나왔는데 음. 제가 화장실 갔다가 딱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엄마 이러고 뺐어요. 음. 그래서 어, 엄마라고 그런거같은데 그런, 음. <웃음> 그런 거안 하는데 이제 음... 플로타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음. 그런 발화가 음. 수업 중에는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음. 저한테 많이 음. 그 소리를 하는 음.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음. 음. 음. 음. 음. 비슷한 음. 그런 소리인 거 같아요 그래. 네. 정확하게 엄마라고 하는 건한번한두 음. 번밖에 못 음. 들었고 음. 뭐. 많이 울 때, 울때 엄마 소리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음메 음모, 음모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외계언인데 뭐 중국어나 뭐 이런 그냥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옹아리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자음이 들어간 정상적인 옹아리가 정말 자음 옹아리가 많이 들었고요. 수다스러워졌 그리고 그렇지. 요즘에는, 요즘에 얘가 처음으로 포크나 숟가락으로 응. 뭔가 찍어 먹으려고 하는. 응. 응. 그래? 응. 거 뜯어줄까? 응. 어? 응. 휴 그래? 민희가 할 거야? 응. 지가 응. 그거 여는 거 아는구나. 자기가, 네. 네. 이거를 응. 저한테 응. 자주 가지고 와요. 하다, 응. 자기가 못하는 응. 것들 응. 갖고 와서. 가자가 먹고 싶으면 가방에서 주셔서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갈거야요 뜨거라. 음. 그리고 고구마나 사과 같은 거로 포크를 찍어 먹는 거를 음. 지난주부터 했어요. 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음. 제 음. 그런 종류게 자존은 정말 안, 되, 안 됐는데 음. 이제 포크를 찍어 먹는 거를 음. 자기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고, 걱정되는 건플로타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달 전에 더 좋았어요. 한달 전에 음, 그때 그렇구나. 제가 정말 좋았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음, 수업할 때도 음, 정말 음. 상호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잘 음, 일어나고 음, 눈맞춤도 진짜 지속적으로 음, 잘 되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음, 지금 그때 한달 전에 비하면은 약간 아직은 음, 좀 그때만큼 음, 오다, 안 올라왔던 느낌이고 음, 그리고 음, 네. 관심이 한정된 관심이 음. 그러니까 숫자, 조명, 동그란 음. 음. 음. 물체, 빨간색 뭐 그런 음. 거에 선호가 정말 인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확실하게 생겼다는 느낌이 나서 음. 음. 얘가 음. 주로 포인팅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음. 것들이고 그치. 이제 네. 음.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고 음. 음. 놀이치료 프로 음. 타임에서도 음. 어 여러 가지 매체를 제시를 음. 해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들.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시계 에 있는 숫자 잡고 음. 가리키고 그래서 시계를 내려 달라고 한대요. 음. 음, 그러면 시계 가지고 놀고 음. 예. 인지가, 인지가 올라 온, 오는 걸 느끼면서도 올라옴에 따라서 더 선호가 그렇죠. 더 명확해지는. 선호 되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거 좀더 참여할게. 예. 그래서 저도 집에서 플라타임을 하는데 자꾸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아 네. <웃음> 그런 쪽으로 자꾸 가, 가서 자기 혼자 놀려고 하는 게 자꾸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죠. 그 지금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그, 그 내가 보는 한은 그 이제 엄마하고 이제 선생님 플라타임 선생님이 이제 평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어. 한보다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해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두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오전 엄마가 받았을 때 이제 오전에는 이제 상호작용이좀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오후에는 좀더 낮았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 그 그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그, 감기 후유증으로 콧물이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면 방해 현상이 네.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고 여기 지금 오전 수업할 때 되면 애 컨디션 자체가, 각성 자체를 좋게 유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해서 반응이 떨어졌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주로 지금 그 2, 3일 사이에 보면은, 어, 그, 뭐랄까, 이게 오티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선 처리하고 상호작용하고 관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엄마하고 지금 핑퐁이 응. 그, 그냥, 그냥,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그 아이가 한달 전보다 훨씬 나아요 네. 애가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그런 기능이나 네. 수행 이런 거 보면 네. 일반 아동들이 보여주는 그냥 관심사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더 좋아져서, 더 좋아져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나 엄마가 반응할 때, 반응이더 라는 영향이 생기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지, 이제 자기 욕구가 생기는 거고,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니까, 한달 전쯤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한테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보이고, 선생님이 보이고, 시각적으로, 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게확 들어오니까, 그냥 능동적으로 보고 막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겨워졌다고 엄마도 <웃음> 지겨워지고 어? 네. 선생님도 지겨워져서 네. 얘는 이제 자기 욕구대로 행동을 해 가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왕성하게 어? 네. 플로테임 선생님 이 해줄 때 그냥 까르르 반응하고 금방 까르르 반응하고 이런 일차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지 네. 지금은 이제 자기 욕구하고 어느 정도 네. 반응을 해줬을 때가 그반그 저거에 U F C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너무 당연한 현상이야.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가 음. 주의 한기가 안 되고 음. 그럴 때 비누방울하면 거의 만병통치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세하고 비누방울 부러지면 그냥 예. 바로 쳐다봤는데 음, 음. 이제 이 비누방울에 크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또 많이 놀아주고 음. 그 그걸로 해도 어 뭐야 비누방울이야? 요런 뭐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예. 예. 지금은 런데 애가 오히려 저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고집을 세워갖고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엄마나 선생님이 되게 쉽게 쉽게 반응하던 그런 유민가 아닌 거지. 나도, 나도 내쪽가 있어. 막 이러는, 내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상황이 돼서 진짜 이제 애한테 프로 타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되게 훨씬 좋아져 있어요. 훨씬 좋아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뭐야, 오티즘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던 그런, 사회성이강성해져도이 아이들의 그, 그, 선호도? 선호도라는 게 숫자라든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메카니카라든지, 로지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를 갖다가 지금 더 표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나는 그런 걸 보고 얘네들이 탐구 생활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 네. 그래서 유민이가 이제 오히려 지금 엄마하고 상호작용은 되게 왕성하고 되게 좋은 상태야.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관심상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지. 네. 그러면 엄마 와 관심대로 끌고 가는 게 플로타임은 아니야. 이제 유민이, 유민이 관심에 맞춰갖고 엄마가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지. 전혀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응?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아직까지 치금 치료 호전되고 있는지 몇달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좀 지나면 괜찮아요. 지금 지금은 어 이게 지금 뭐야 오티즘 혼자 오기 이거 뭐그 너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야 그이 완전히. 그요 시간 때 항상 선생님 보는 어. 시간 대가 유민이 가 되게 컨디션이 이제 올라 올라오는 음, 음. 시간 대 때. 데 아침에는 정말 영락없는 자태아예요잠잠시경죽어하고연말 아, <웃음> 있어 그것도 없었죠. 네. 그다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과제가 이거죠, 네. 전에 이제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지연은 이제, 네. 언어 지연, 나머지는 거의, 거의 다, 그, 자기 또래보다 약간 쳐, 떨어지는 정도지, 이것도 네. 한달 정도 있으면, 거의, 거의 까야 잡을 거예요. 네. 지금 그집그 그 여동생인가 누인가 네, 여동생하고 놀때 전반적으로 간격이 좀, 좀 나지자. 아요즘엔 네? 너무 집에서 많이 싸워가지고요. 어, 싸우는 근데 싸우는데 맨날 싸우면서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피시티지 하는 네.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래요. 언어가 이제 걔보다 훨씬 아, 많이 떨어지겠지. 수용 언어가 음. 예언이 수용 언어는 거의 다 알아들어요. 눈치가 음, 정말. 빨라서 음. 애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음. <웃음> 유민이는 그래서그 정도는 아니고 유민이 그렇지 않고 근데 걔도 좀 언어가 느린 편이라 음. 말 바로 음. 지금 할수 있는 말은 몇 가지 없는데 음. 한 20가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유민이는 이제 엄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그죠 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 내가 얘기해 주싶분 상호작용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음. 이제 언어 지연이 이제 네. 해결되는 게 이게 이제 한 고비예요. 근데 네. 지금 아까 인디언 밥할때 아면서 네.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잖아. 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고 아까 엄마, 마마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엄마라는 발음 갖다가 하고 싶어요, 한 거라고 봐야 돼. 왜냐면 네. 자기가 의미 있는 발화로 엄마를 호칭했는데 네. 아직 조음이 있잖아요. 표현 발음이 완벽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정말 그 애가 모방을 너무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정도 동작모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지금 동작모방하고 소리모방도 결합한 거 아니야 아, 네, 네. 이렇게 지금 놀이 안에 소리를 자꾸 결합시키는 방식을 하면 애가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면 금방 언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는 지금 이제 언어 나오는 게과제예 네, 네. 내가 봐서는 상호작용 문제는 면역력, 우리가 면역 작용만 계속 확보해주면 네.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까지가 이제 언어 가지니까 엄마가 엄마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 중에 소리 결합시키는 것만 조금 더더 더 열심히 해줘봐. 네?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지게 아, 뭐 열심히 하고 있지. 어, 내가 와서 뭐 엄마 엄마 상줘야 돼. 엄마 상줘야 돼. <웃음> 네. 그래요. 요정도 그 네. 하고.